제학교수라든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교수됐는가 하는 거를 예, 예.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는 아뭐 정치가 어떻다, 뭐 간투가 어떻다 그거보다는 어 현실을 이렇게 해석하는거 예, 그거를 주로 어그 여기 나왔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 또뭐 나왔으니까 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 2023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음. 어렵다는 것은요 국민한테 고통스럽다는 소리입니다. 야, 국민 이 고통스럽다. 고 other. So, what 는 r e you d o i n 무시 m going to go to 어디서 오느냐. 경찰과 군에서 옵니다. 음, 군에서 오죠. 그거를 어, 전통 사람 신분 집단에서 신분 집단이라는 게 결국 권력 집단입니다. 권력을 주는 사람한테 아주 충성하는 로얄티 충성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제 그 금수완 박해가지고 어. 국정원에 있던 것다 경찰에 옮기고, 어, 경찰이 그니다이 예, 말은 폭력이 앞으로는 어, 좀 심하겠다 하는 소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어, 국방산업, 자주국방하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 근데 그그 그 방위산업은 어, 그건 그 칼집에 넣는 칼과 마찬가지였어요. 왜? 숨겼습니다, 사실. 지금 국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어, ADD의 근무원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샤프 얘기하지 마라. 내한테는 없다. 나 지금 하는 건 농사지구 블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휘둘리고, 군인데도 폭력, 누구보다도 폭력을 잘 압니다. 그런데, 폭력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뭐, 어, 뭐, K2 전차가 어떻고, K9 자주포가 어떻고, 막, 그냥, 최고의 뭐, 현무 뭐가 나오고, 어, 그림에가집에 들었던 게왜 나올까? 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폭력을 쓰겠다는 소입니다 폭력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돌려 어, 보면 이제 국가 기능으로 가겠다는, 이제 국가의 본원을 그, 어, 가겠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요 그 국방산업이라는게 그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항상 잘 나가도 다 그렇게 끝나면요 그게 일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국방산업이라는게 그렇게 국가를 상대하는게 돈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많이 생기는 게 뭐냐 기업입니다 기업이죠 자, 오늘, 그, 동아일보의, 그, 어, 행사수송인가요? 삼성반도체요, 연구, 즉, 육명이, 그거를, 그, 해지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중국에 가서, 직업을 구하겠다.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도체가 20%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펑크가 난 겁니다 그게요 똑같은 패턴이 탈원전에서 나왔어요 미시아에가 바뀌었어요 탈원전에서 있던 연구 인력을 중국에 빼갔다가 그 사람이 지금 북한에 갔다 자 이제 오늘이 오늘 신문에 드디어, 반도체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기술 유치 오늘, 그, 그, 어, 행사 시절에 보면, 기술 유치이 뭐, 어, 어, 천 개냐? 뭐, 이렇게 많아져. 그럼 국정은 뭐한 거야? 국정은 뭐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New Class, The New Class라는 거를, 새로운 계층. 새로운 계층은 뭐냐? 판사 검사, 테크니션. 공무원, 교수, 요즘 뭐, 중위, 뭐, 어, 연구를 관심이 없고, 제파스테 관심이 있다. 교회에도 지금요, 뉴클래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의 적이 안 되는, 훈련이 안된 기독교인들이 북한 갔다가 어외갔다 그리고 설치고 다닙니다. 이 지식이, 지식이 썩어빠진 거예요. 더 뉴클래스가 썩어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유클래스가 국민을 택할 거냐? 그러면 또 정부를 권력을 택할 거냐? 아, 권력 택하죠. 이제 뭐어 내각제에 뭐어그중성국부제 그러면 그럼 그대로 받겠죠. 그럼 국민은 뭐야?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그럼 폭력을 쓸수 있잖아요. 그죠? 폭력을 쓰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분위기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폭력을 쓰는 게요. 우리 어, 역사를 보면요, 1917년에 그 1859년에 엔겔스하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면서요, 영국에서 자본주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 브로레타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프로레타리아 어, 그때 그 자본가라는 것은 세계를 이렇게 기선이 1830년도 이렇게 하면서 기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열린 열린 유클래스예요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거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었는데 러시아는 그걸 열린 게 아니라 받친 걸 해가지고 그냥 막 잡아 집어가지고 50개 매 있게 해가지고 있게개 매집기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박은블록이라는게 경찰 밑에 가지고 조사받으러 닫던그 범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시켰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정서고 그리고 그게 중국의 정서고 북한의 정서다 그럼 우리는 뭐할게 없는데, 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 케이스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저,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구속이 될 판이고, 이제, 저 문재인 씨가 이제 구속될 판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얼산의 악이라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2020년 1월 20일 날, 우한에서 코로나가 왔죠 그리고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못하겠습니다 2월 26일날 아, 2월 22일이고 2 2 6일이 서울시에서 집회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문래인시가 독재를 한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오냐 중국 우한에서 온겁니다 그러면 선관위를 건드는거죠선관위 선거할 때 상위로 선거를 하면 그 선거를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관위가요, 선관위 주요 지도부가 9명에서 7명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3명, 외보군장 2명입니다. 그 5명이 저쪽입니다. 그래 놓고, 어, 계속 선거를 무효라는 거죠. 그, 부정서가 외세 개입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은 뭘뭐 했습니까? 국정은요, 해외 파트 그리고 사회로 부정선거 끝나고 12월달에 해외 파트를 국정원이 못하고 경찰로 맹겼습니다. 자 그때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때 외교부가 뭐 했냐 외교 지도부의 39%가 공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오늘 인사를 보면 어, 서울고북 그 다음에 지방 어, 지방부원, 그, 그걸 그 알바 김명수 알바기로 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정권 그대로 유지하게 다써야되냐 라고 해고 중요한 보직 두 개를 이기했습니다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게 코로나 이후에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외세개획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 벌써, 이르면서, 이제 선거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게, 그, 저기 나왔습니다. 내각제라든가, 중어 중대선거국, 어, 그 선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이 원한대로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쓸까요? 여기, 자, 이제 폭력을 쓰면, 여러분좀 바빠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그, 사회재산이, 흔들리면, 국민들은꼭 지지의 같아. 요즘 보물이 그랬다, 됩니 뭐, 답변, 사표 싹 내고, 뭐 지들, 지들 랬잖아요 예전 뭐, 어, 이렇게 예, 수리을하는 막, 그냥, 문제 토기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는데, 지금 2023년이 그런 아주, 뭐, 외교권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김정은이 하고 지금 뭐 미국하고 그냥 들락날랑하고 그러면 대학원이 뭐야 에, 자 이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를 에, 제가 에, 의무를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는내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커피해가 그런 변수가 많은 해요 원래 자체가 그런데 오늘 위험한 상황이는요 항상 저희들한테 강의 또 좋은 말씀해 주시는 조석천 교수님, 조석천 명예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